안녕하세요, 방냉이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피부 청사가 찾아왔습니다. 저기 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가볼게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방냉이랑 나누던 대화 계속 나눠주세요. 아, 아, 예, 피부 청사 쪽으로 오신 거예요? 아, 다음에요, 다음에. 네. 아, 뭐, 어, 아 아니, 아니, 이모건가분들이 계속 보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아, 그러면은. 제가 모험가 분들께 드릴 말씀도 있고, 어? 그, 제가 퀴즈 하나 낼 테니까, 어? 제가 찍어도 되는 거죠. 네, 네, 네. 퀴즈 내주신다면요. <웃음> 아, 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공사마 모바일 김주형입니다. 네. 어, 모험가 분들께서, 어, 이번 주 업데이트 소식에 업데이트 내용에 좀 밸런스 패치 내용이 없어서 많이 좀 안타까워 하시고 속상해 하셨는데요. 우선, 어, 빠르게 밸런스 패치를 못한 점. 어, 죄송합니다. 어, 좀 늦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어, 저희가 낭랑 밸런스 패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낭랑의 지속 기술이 좀더낭랑의 특징을 좀 강화시키고자 좀더 욕심을 내서 어, 새로운 기능을 좀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발하고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좀 수정해야 될 것들이 좀 발견돼 가지고 그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늦어지게 된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그거는 빠르게 또 준비를 하고요 어낭낭이좀그거 준비된 동안 계속 늦어질 순 없으니까 타이탄을 먼저 타이탄도 이제 좀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이탄을 먼저 업데이트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업데이트하고 낭낭도 지금 수정하고 있는 걸 빠르게 마무리해서 이어서 최대한 어 뭔가 분들께서 기다리시는 만큼 빨리 만나보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개발 해서 조식을 네.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밸런스팀 주영님 파이팅파이팅 빨리 저는 밸런스팀 시작하러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주영님, 뭐 안녕히 가세요예요. 아. 퀴즈 내주시면 됩니까? 아, 아, 네네네네. 아, 제가 <웃음> 퀴즈, 퀴즈 내드리기로 했죠, 나 네. 음, 이것은 어, 대사막에서 어. 등장하는데요. 어. 등장하는 시간은 항상 다릅니다. 항상 랜덤한 시간에 등장을 하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보상을 받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고 봉어품이 있기도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 뭔지 알것 같아요. 저는 아, 아시겠죠. 네, <웃음> 네, 그러면은 <더> 빠르게. <웃음> 네. 퀴즈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는 퀴즈 보냈지 저도 퀴즈 준비했어요. 아니요, 괜찮네. 요 네? 네요. 주인님이 퀴즈 내주셨으니까 에이드는 문화상품권만 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끝이라고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끝! 끝!